매치 함수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매치는 원하는 값의 위치 값을 가져오는게 매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매치 가로 여시고 루업 밸류는 찾는 값이죠. 그래서 찾는 값을 51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루업어레이는 찾는 범위를 말하는데 저희들은 찾는 범위를 0부터 201까지로 씌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51이라는 값은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위치에 있다고 해서 2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값을 적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50 이라는 값을 적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범위에는 50이 없죠. 그럼 엔터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na는 이 표의 범위에 일치하는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들이 값을 짐작할 수 있죠. 0부터 50까지는 첫 번째고 51부터 100까지는 두번째고 100일부터 200까지는 세번째 200일 이상은 네번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50은 이 0이라는 범위에 포함되죠 0부터 50에 그래서 여기 1이라는 값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쓰는게 바로 보다자금입니다 50이란 값을 이표 범위에서 찾는데 50이란 값은 0하고 51 사이에 있죠 그러면 0하고 51두 개의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는 게 바로 보다 작음입니다 보다 작음을 적어 주시면 1이 되죠 1을 적어 놓으면 0하고 51 중에 작은 값이 0이니까 이 0은 표에 첫 번째 있으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면 1이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저희가 100이라는 값을 적으면 51과 1 0 0 사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니까 51이 선택되고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2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100이라고 적으시고 엔터 치시면 2라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만드시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1이라는 값을 적으시려면 이 순서가 0, 51, 101, 200일에서 점점 값이 커져야 됩니다. 이걸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 값을 뒤집어 볼까요? 201, 0 101, 51, 0 적어버리면 값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0을 적으면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100일하고 50일 사이에 있다고 라 저희들은 생각이 되죠. 그리고 나서 작은 값하면 3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다 작음 1이라는 값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일 때는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콤마 보다 큼이 있습니다. 보다 큼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엔터를 쳐 주시면 이제 얘는 반드시 어떤 순으로 정렬이 돼야 되냐면 큰 값에서 작은 값, 다시 이 값에서 더 작은 값, 다시 50일보다 더 작은 값에서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하죠. 내림차순으로 정렬됐을 때만 보다 큼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죠 100이라는 값을 찾는데 100이라는 값은 없죠 근데 101과 51 사이에 100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두값 중에서 더큰 값을 선택해 주는 게 바로 보다 큼입니다 그래서 101을 선택하니까 2가 되겠죠 엔터 쳐 주시면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201부터 100까지는 첫번째 칸을 차지하고 101부터 50까지는 두번째 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의미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값을 적으면 201부터 100까지가 여기 값입니다. 그 다음 101부터 50까지가 두번째 값입니다. 그 다음 51부터 1까지가 세번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이라는 값을 적으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에 7을 적어주시고 엔터치면 3이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값은 의미는 없지만 음, 보통 표에 적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